문장을 만들 때 주어가 어떻다 이런 형태를 많이 접하죠. 그러니까 뭐뭐를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의 상태나 상황, 성향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뭐다 뭐뭐인 것 같다. 뭐뭐다라는 건 뭐야? 주어 이고 뭐뭐라는 거잖아요. 요럴 그러니까 때 동사가 뭐뭐가 있냐는 건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비동사를 해서 그냥 어떤 뭐뭐다, 주어 이퀄 보다, 주어 이퀄 누구 누구다, 뭐다 이런 거죠. 그래서 be 뭐뭐다, brave and strong, 용감하고 힘이 세다 할 때, 요거만 갖고는 비동사를 생각 못 하는데 예, 비동사를 넣는다거나, 그다음 비어 있다, 뭐뭐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를 stan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뭐뭐 열려 있다라고 할때 lie를 쓴다거나. 예, 이렇게 스탠드나 라인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주어를 보, 설명하는 말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Here was brave and strong. 했었다. 그 영웅은 용감하고 강했었다. That house s empty. 그러니까 서있는데 어떤 상태냐는 거요그 집이 있었는데 비어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었다. Suitcase는 lay open on the floor. 바닥에 열려 있었다. 스케이스 옷 가방이 이때 레이라는 것은 라인이라는 누워 있다는데 사물이 누워 있다는 아니니까 놓여 있다는데 어떤 채 어떤 상태로 오픈 열린 채로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비동사 같은 거랑 바꿔서도 다 되는 건데 그더 설명을 조금 더 하는 거죠. 어피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이는 거. 그거인 거 같은 게 보통 appear, look, seem이에요. 이게 다 뭐뭐인 거 같다, 뭐뭐해 보인다. appear afraid, look difficult, seem happy. 이렇게 행복해 보여, 어려워 보여? 두려워하는 거 같이 보여.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두려워해. 근데 이제 딜은 e a r 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는 무서워하는 거 같지 않았어. That book, 그 책은 difficult해 보여. 어려 보여. You seem happy. 넌 지금 행복해 보여. 이렇게 주어 이콜 뒤에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 동사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어가 어떤 어떤 이렇게 보이거나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가 그렇게 나거나. 주어가 어떤 대상을 느끼고, 냄새 맡고, 먹고, 맛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Yeah, feel free. 주어가 느끼는데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I was feeling free. Smell good. 뭐가 디너가 쓰면서 그 디너가 되게 좋은 거예요 냄새가. 저녁이 좋은 냄새가 난다. Sounds strange. Sounds 들리다. Her, his voice sounds strange on the phone. 그의 목소리는 전화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한 거잖아요. 테 taste, taste 맛을 보다도 있지만 이런 이런 맛이 나다 야즉 it 그것이 sweet and salty한 맛이 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그 주어를 설명하는 어떤 말일 때요 동사 요 자리에 어떤 애들이 온다 요런 요런 동사들이 온다 이 동사군을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되다 라는 것들인데 굉장히 많아요 become이 대표적이 애고 become popular 하면 인기를 얻게 되다 인기가 있어지는 거지 get ready 준비가 되고 grow dark 어두워지고 come true 실현되고 turn brown 갈색이 되고 fall asleep 잠이 들고 go sour 맛이 시어지고 run dry 예, 좀 말라버리는 이 run go fall turn 이런 come 이런 것들을 누가 되다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보세요 주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true 꿈이 현실이 되는 거고 나뭇잎이 갈색이 되는 거고 그가 잠이 들어 들게 되는거고 이 우유가 맛이 시인거 이건 상했다는 소리예요 go sour 할때 입고는 상황이 좀 악화될때 쓰는 되다에요 become을 써도 되지만 river가 예, 마르는데 run 한, 아, 했다는 의미는 다 말라버린 그, 다 없어지는 상황을 r u n 을 씁니다 같은 쭉그 다음 keep같은 동사는쭉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 계속 어떤 상태가 돼 있는 것. keep warm. 하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주어가 계속 따뜻한 거예요. 내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remain silent. 조용한 상태로 있는 거죠. He remain e d silent. remain. e d 남아있어. 그런 걸 유지하고 있어. 침묵한 채. stay open. 예, open 뭐뭐인 채로.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뭐가 가게가 열려 있는 거예요 store stays open until 10pm 10시까지 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상태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봐봐. 강하다. 이건 그냥 그런 상태. 비어있다. 열려있다. 뭐뭐 하는 것 같다. 이게 뭐를 여기다 쓰려고 하는지 알겠죠. 강하다 그러면 비에요. be brave and strong. 그 강한 용감한 강한 이건 알겠는데 동사를 뭘쓸 거냐 이거야. 비어 있어? 예. 아까 스탠드라는 동사 있었죠. 스탠드 m p y 열려 있어? 예, 레이 그러니까 라이죠? 원형으로 하면 라이. 오픈. l 라이의 과거가 레이니까 놓여 있다에 그때 이제 레이를 쓴 거고요. 너무 하는 것 같다는 뭐예요? 예, appear 두려워해 afraid 어려워 보이는 건 look 예, difficult 행복해 보이는 건 seem happy 기분이 드는 건 feel이죠? 예, 근데 자유로워 냄새나는 건 smell이죠? 예, 좋은 냄새 이상하게 들려요? 예, sound Strange. 그 여기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만 써야지, 무사가 오면 안 됩니다. 달고 짠 맛이, 나, 맛이 나는 건 'Taste, Sweet' 'and salty' 형용사죠. 인기를 얻게 되다예요 되다. 'become popular', 그렇지. '준비되다', 'get ready', '어두워지다', get 또는 grow도 돼. dark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거뭘 썼죠? come true 갈색이 돼. turn brown 잠이 들어 fall m o s t l e 잘 쓰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공부해두면 좋아요. 상하는 거 go sour 맛이 시크해지는거 말라버려 예, 없어지는 거죠. run dry 따뜻한 채, 채, 채 유지하는 게 뭐예요? Keep 예, warm, remain silent, stay open 이런 예, 식으로 이게 전부 사실은 이 형식 동사라고 해서 여기 보호인 거예요. 이때 동사 자리에 주로 이런 동사들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 쓴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영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잘좀 익혀 둘까요? 여기 처음으로 가서 네 여기 좀잘 익혀 두세요.